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해준 고차 최현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네, 집입니다 저희 애들 놀이방인데. 놀이방인 쪽에 컴퓨터 이렇게 옮겨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영상을 좀 찍고, 있,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급하게 좀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 내용이 좀 있기도 하고 이런 건또쇼츠로까지 제가 만들어서 일단 얼른 내용 전, 정보 전달부터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 영상을 기존처럼 좀 업로드를 좀 못했어요 네. 머리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좀 많이 달라졌죠 <웃음> 일단 셋째가 태어나면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둘째가 조금, 둘째 딸이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을 좀 들락날락 하느라고 셋째 때문에 또 애기 엄마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 와중에 뭐 손님들도 오시고 차량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제가 업로드 하는 게 진짜 참 엄두가 안 나서 막또 대충 하려고 하는 것보다 편집하고 막 이런 것보다 아예 그냥 조금 쉬었다 가는 느낌으로 했는데 그 기간에도 또 찾아주셔서 출고또 차량 봐주시고 이렇게 또 믿고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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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물난리 역, 럭셔리 침수차 쏟아진다 올 가을 중고차 매물주의보 사실상 가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가을이 이제 9월 보통 10월부터 가을 한뭐 일주일 이주일 되나요 요즘에 가을 예. 근데 가을이 아니라 차가 만약 가을에 들어온다 9월 10월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여파는 내년 2월 3월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4분의 1년 한 4개월 정도가 일단은 이 매물 때문에 조금 고생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피해 건수가 4,100건, 추정 손액이 해 600억이에요. 아, 수입차 메카, 강남 물폭탄의 국가 차량 침수 패커. 에이, 아, 그렇긴 하죠. 지금, 뭐, 정말 난리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에 앞서서, 이번 폭우로, 이렇게 사상,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너무 뭐 안타깝고, 정말 삼각고인의 명복을 피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뭐 다른 지역도 있지만 뭐 지역을 떠나서 그래도 이런 비나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시는 게 너무 진짜 안타깝고 예.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실종됐다고 하는데 비오는 날좀 이런 계곡 같은데 좀 놀러 가지 마시고 뭐 이번에 강남에서도 뭐 이렇게 하수막 도뭐 이렇게 막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상가고인 명복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차량을 직접 수리에 계속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차량 금액이 싸지 않는 이상 네, 뭐한 11년 12년씩 수입차 이런 것들 수리비 뭐 대충 오버홀 해가지고 타는 건데 이렇게 할거 이참에 바꾸자 이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반면 수리비가 중국 차가면안 먹으면 차량 가격이 싸질수록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자 또한 적당한 가격 중고차명 이 넘긴 사료됩니다 자 나오죠 수입차가 지 고가 차량에서 폐차하는 경우는 하지 않다 경비관용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두달 은 소요된다 뭐 두달까지는 안돼 제가 봤을 때 한달정도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 많이들 보셨을거예요 어, 안전벨트 예, 흙탕물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일단은 여기 옥돌구구님이잘찢었는데기자님이 여기 뉴스에 나올 정도면은 딜러들 그리고 그 딜러들이 차를 그 이제 처리를 맡기는 그런 광택집 세차장 사장님들도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 이런 분위기 끝이 쉽고요 그리고 그렇게 포우 있기 전에 저번달인가 한번 또 수원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 중부지방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수원에 차가 몇몇 주차장이 좀 잠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알려야리고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거 다 체크해요 저희 업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교환하기도 합니다 예, 교환하면 은그 밑에 일련번호와 이런게 달라지긴 하는데 안전벨트 다르 다른 부분에 침수이력 다 깨끗이 해서 없는데 손님 입장에서 어 아, 이거 안전벨트 관련네요 이거 침수창고 이렇게 접근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요 예. 자무물딩은 뭐냐면 운전석 문 열면 쇠랑 쇠랑 부딪히는 소리 나지 말고 바람소리 이런 거 막으려고 고무로 된 부분이에요. 예. 근데 거기 떠도 지주 안에 분다는 건데 에어로 다 불고 물고다 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여러 봤데데 흙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불안해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더 꼼꼼하게 하고요. 조수석 글록박스를 열면 에어컨 필터를 꺼내가지고 그 안쪽에, 에어컨 필터, 뭐, 뭐, 이 선수들, 선수들 그 교체하는 데서 2분도 안 걸립니다. 차한대 팔면 얼마씩 남는데 그 2분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차라리 이런 게 낫죠 차량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 아래쪽 지지하는 부품인녹 혹은 흔적이나 트렁크 밑에 스페어 타이어 공군인이트럭크 밑에 스페어 타이어는 침수차가 아니더라도 원래 씻는 부분이에요 원래 예, 그리고 이게 가장 그래도 유력한데 차량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가지고 아래쪽 지지하는 부품 그러니까 차 이렇게 전동 시트라든지 그런 데 레일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는 방법인데 일단 침출하다고 하면 시트는 다 뺍니다 예. 근데 여기 밑에가 이럴까 방청 다 다시 하는데 요즘에 열선 시트 같은 거 작업 많이 하잖아요 통풍 시트 같은 거 없는 차에 근데 그런 거할 때도 시트 다 빼요 예. 얘는 이 업자들한테는 그런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건 못 하겠지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이제 지인 중에 보험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취미 때문에 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친한데 정보를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파일인데 저한테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파일이냐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순서 나와 있고 뭐 브랜드 나와 있고요. 예, 보시면 벤츠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기아, BMW 이 있는데 뭐 이거 회사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모델명 등급 나와있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나와있고 연식 키로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이걸 모자이크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게 차량 번호라든지 뭐차 등급은 어차피벤츠스 파는건 뭐 이클 뭐 시클 뭐 SUV 뭐 몇개 오셨다 여섯개 되나? 네, 그건 크게 상관없구요 차 번호나 뭐 이런게 중요한데 연식이랑 키로수 맞으면은 이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이렇게 오픈해봤자 이것도 비교도 못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뭐냐면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올려가지고 공개 채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 저희 구독자분들은 만약에 지금 당연히 제 생각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 구매하실 때새차 사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여건이 안 되거나 뭐 또예산이부족하거나 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런 피해에서 조금 해방되고자 제가 이 정보를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보 제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사무실 컴퓨터도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위에 전화번호 있죠. 연락 주시면 제가 고객님들이 뭐 알아보고 계는 차량이라든가 인터넷에서 본 차량 이런 것들이 번호가 혹시 맞느냐 해서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이렇게 비교하면 은좀 어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엑셀 파일이 뭐한 8개,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그래도 뭐 이, 이거 있는 걸 피해가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뭐이 폭우 피해가 한 3, 4일째, 5일째, 6일째 이렇게 일주일 넘어가면 대부분 그 안에 처리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차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빨리 하려고 보험 처리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이 이후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 아마 팍 들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문제일 거고 그런 차량들이 다 소진될까지 누군가 사겠죠. 예, 네. 누군가 사겠죠. 그 소진될 때까지 그 위험성이 아직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사는 중고차가 이런 일이 어, 안 이런 일을 겪지 않은 차여야겠죠. 깨끗한 차여야겠죠. 네. 뭐 침수도 뭐 바퀴까지, 뭐뭐 뭐그 시트까지, 뭐 엔진까지 이러는 거 있는데 아, 시트까지 됐으면 그럼 엔진 안 먹었다고 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차를 누가 사고 싶겠어요? 속아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거 제가 정보를 해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 이제 조금 이제 애기들 때문에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서 가지고 이제 정리 좀 되고 이러면 다시 영상 업로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조명으로 좀 뽀샤샤하게 나와야 되는데 수염도 일단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린대로 정보 해가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와 출고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